네, 유튜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정은아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mbti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mbti 유형을 찾아왔어요 그 저의 유형은 무엇이냐 isfj <웃음> 정의롱 소쟈 아..아 마맞을거예요 여기 띄워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ISFJ 빙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SFJ 빙고 헌신적인 헌신적이다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주로 제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이 많은 다수가 모였을 때 다수로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거 보면 내 의견을 묵살 시킨다는 게 어쩌면 그게 헌신일 수도 있겠죠? 저는 헌, 야 나를 나를 헌신적이야. <웃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내가 혹시나 한 행동과 말이 저 사람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조심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전체적인 뭐랄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웬만하면 딱딱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 좀 많이 예민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좋게 해서 다수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타입이니까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아 이거 되게 케박히긴 한데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생각을 해보면 전 나름 굉장히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왔어요 왜냐면 이걸 만들기 전까지 이제 회사의 컨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널명부터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내가 편집했던 영상 예시로 몇 개를 다 해가지고 ppt로 작성을 해가지고 회사의 컨펌을 받아서 그걸 다 기다려서 유튜브를 만들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계획적으로 뭔가 하나를 일을 진행할 때좀 계획적으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적인 굉장히 가정.. 가정빼면 쉽지가.. 뭐 사실 엄마 아빠랑 살다보니까 집안일을 좀 적게 하는 편이긴 해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결혼해서 많이 할거 그냥 지금 하지 마라 라고 해주시는 편이긴 한데 제가 혼자 생활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모든 거를 다 규칙적으로 이내면서살아갔던 그런 여자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인것같아 자, 다음. 완벽주의자. d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Nope. 뭐 완벽하게 살아가면서 웃었서웃고 c 려 o k 적당히 빈 곳도 좀 있고, 뭐, 어쓰어도좀 있고, 그래야지. 사람의 매력 I'm v e 다다다다 o d Da da da d 이 da da da 이 a d 제가 좀 외동딸로 태어나기도 했고 아무래도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 회사에 내려온 방침 그리고 혹은 매니저의 케어 아래 속에서 삶을 좀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 되게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살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기대고 그거에 대한 믿음감을 갖고 제가 뒤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긴 합니다. 관대하다. 어저 굉장히 관대해요. 정말 관대한 편이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기준에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안 관대해요. 그냥 그 사람과는 모르는 사이가 되죠. 근데 기억력이 좋다. 음 너, 너, 너. 노노노 어제도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좋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아, 이거는 뭐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봉사하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감정표현을 잘 못하는 이거 맞아요 연애 성향 m b t i 나온거 거기에서도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면요 리액션이 고장난 연애봇 <웃음> 이게 나왔어요 그니까 러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고 표현하고 싶고 뭐 사랑해라는 표현하고 싶고 뭐하고 하더라도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너무 가득한 사람 표현은 정말 많이 하고 싶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 방어적인 약간 직업면적인 것도 있고 좀 확인해보고 방어적인 기세로 이렇게,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어, 맞다 싶으면 이제 좀 마음을 많이 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한결같다 맞죠? 저, 저 굉장히 한결같아요 예, 일적으로나 사랑적으로나 보면은,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타입이고, 눈 돌리고, 뭐, 이렇게, 여기 어, 괜찮나? 아, 저기,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맞다 싶으면 앞으로 쭉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웃음> 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 이거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좀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뭐에 집중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되게 핸드폰도 좀잘 많이 안 보게 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아난뭐 하니까 말 거지 마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약간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무 방해 안 받는 거를 좀 중요시하게 요새 나이가 들수록 좀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취미생활 아 이건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야. 요새 정하나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 그냥 보고 싶으면 봐 그냥 그런 편이 틈틈이 하진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미스터리한 <웃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두미스터리 <웃음> 디바제시키입니다 <mystery diva's> <웃음>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걸 알고 싶다 하긴 하죠 너도 패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다 아 자세히 설명 못해 나는 약간 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된 거는 나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혼자 일하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전 여지껏 이제 생활도 뭐 그룹 생활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 생각으로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걸 다 신경 쓰고 살면 뭐다 아까 말한 그 완벽주의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건 넘어가고 전체적인 느낌 그런 중요함을 더 보게 되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다 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친구들이랑도 인생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편이고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현실적으로 듣고 내가 무언가에 일을 실했을 때도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현실이 굉장히 막막하고 깡깡합니다 자 다음 안 웃기게 생겼는데 웃기다 저는 안 웃겨요 <웃음> 좀 웃기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자 <웃음> 왜왜왜나를 옆에서 이런 소리 했는데 뭐 자를, 저를 근데 좀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고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아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까진 굉장히 그랬죠 나의 꿈이 명확했고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달려나가고 좀 그런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난 정말 자신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이상을 향해서 노력했는데 현실과 사협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놨고 지금은 뭐 굳이 노력해도 상처만 받는 삶... 에이퇴! <웃음> 자 다음은 충실하다 안 충실해요! <웃음> 안 충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충실하지만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닥 충실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한테 맨날 혼나곤 하죠 그 지나치게 걱정하는 맞아요 저는 좀 혹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을만큼 생각해서 걱정하는 편이군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일까지 생길지 모르거다 그래서 좀 많이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그렇습니다 조언하는 사람 어 맞아요 저는 좀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 이거 한게 맞겠 이거 한게 맞그어 약간 요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요 나름 친구들보다는 제가 더 빨리 생활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이런 경험으로 있어서 뭐 이런 이런 거 같아 라는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임감 있는 책임감 있어요 내가 맡은 바에 있어서 근데 안, 안 맡았다? 안알바스레 빠야 그냥 <웃음> 그런 타입인데 어나 근데 빙고 되게 띄엄띄엄띄엄 띄엄띄엄띄엄 어 하나 됐다 하나 빙고 하나 역시 정하나는 괜히 정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ISFJ 성향을 알아봤어요. 저랑 만드신 남자분들 연락하시고 저랑 친구 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하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또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안녕스므로서 또또또또또또한저의 모습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본 하나언니는 이런 것 같아요. 여지껏 영상으로 봐온 하나언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리플을 달아주면 제가 요새 좀리플의 리플을 좀안 달았는데 리플의 리플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들 건강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